1 0 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성팀입니다. 화면을 돌려서 올게요. 자 <웃음>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제가 최근에 가장 구매했던 제품 중에서 제가 원래 기존에 쓰는 파운데이션들은 음... 가장 최근에 리뷰했던 제품은 이제 웜 파운데이션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자주 쓰는 파운데이션은 이제 많이들 쓰시는 에스키로더 제품이고요. 그리고 좀 피부가 좀 그나마 괜찮을 때는 네, 슈에무라 이 제품 많이 사용하고요. 아니면 주르지오 아름 이 제품 쓰고요. 아니면은 이제 롬앤이나 이 토니모리 비시데이션을 쓰거든요 이건 뭐 섞어서 사용할 때도 있고요 지금 에스쁘아 이거 프로테일러 파운데이션 비실크 이거 제품은 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매를 했는데 이게 세일을 30% 해서 제가 구매를 해봤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왔어요 그리고 네, 에뛰드 더블 레스팅 파운데이션 쓰는 드품 이거랑 그리고 홀리카 홀리카 물방울 틴티드 파운데이션 이게 지금 가격이 7,000원대예요, 무려. 근데 이게 평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대는 지금 순서가 이렇게 되겠죠? 정확한 가격대는 기억이 지금 잘안 나서 나중에 자막으로 청부해서 네,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스포이드 영화 싸서 생기... 일단은 원래는 음... 파운데이션으로 모든거 이런 잡티를 다 커버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돼요 그러면 파운데이션을 굉장히 두껍게 발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어느정도 그냥 톤을 커버한다는 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큰 잡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것 말고 컨실러로 커버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컨실러 같은 경우에는 누나 이 제품을 많이, 제일 많이 선호로 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일단은 커버력을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진짜 커버력을 테스트하기 굉장히 좋은 안 좋은 피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잘됐는지 한번 테스트를 가져가서 보겠습니다. 좀줌을 당겨서 볼게요. 홀리카 홀리카 05번이고요. 1을 올려주겠습니다. 딱요 정도. 정말 얇게 올려줄게요. 얇게 레이어드 해서 한두번 정도? 두번 정도? 두 번? 두번 정도? 두, 두번 정도 해서 올릴게요. 그리고 어, 오늘은 음, 뭘로 해볼게요 오늘은 피카소 131번으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극 소량으로 해서 발라봤거든요. 이 정도. 커버가 됐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렇게 바르신 다음에 남은 부분은 스펀지로. 괜찮네요. 제가 색상 선택을 조금 어, 미스한 것 빼고는 제가 얼굴 톤이 조금 어두운 편이거든요. 안 바른 쪽. 여기는 살짝 뜨 여기는 살짝 뜬 떴는데 가격 대비에 비해서는 굉장히 괜찮네요. 네, 제가 색상 선택을 조금 어두운 걸로 잘못한 것 치고는 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홀리카 홀리카 물방울 틴티드 파운데이션 5호 10 리뷰였어요.